다 떼놓고 같이. 죠 뭐야? 언제 왔어요? 너무 예뻐서 못알아봤아 <웃음> 그런 것 같아. <웃음>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호입니다 비입니다 비예요네비 오늘은 추석이에요 네. 그래서 만났습니다 우리 맨날 추석 당일에 만나요 네. 왜냐?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<웃음> 뜻이기도 하죠 저희가 추석 당일에 만났기 때문에 연고시 별로 없어요 그래 지금 IFC몰 잔디광장으로 나왔는데요 아, 왜 그러세요? 미안합니다. 어제 술을 먹어서 내가. <웃음> 왜 티네? <웃음> 어우, 여기 잔디밭. 어우, 어 뭔가, 뭔가 좋아. 아 좋아. 찬호가 좋아하는 한적하면서 음... 약간의 자연이 있는데, 그런데 동시에. 아 아니에요. 맞아. 뭔가 나도 광합성이 되는 것 같아. 오늘 올해의 룩을 잠시 감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. 우리 왔더니 오늘 좀 까리한데. 술로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네. 너랑 같이 놀래. 뭐 이상한 말투 뭔가 가을이라서 트렌치코트를 둘다 입었어요. 맞아요. 응. 추워 추워 어. 추워. 막 같이 놀래. 가왜 <웃음> 그래? 추석 음식 뭐 많이 먹었나요? 한개도 어. 먹었어요 우리도 추석 음식을 이번에 안 해가지고 어. 나 오늘 아침에 파스타 먹었어 파스타? 어난 국수 <웃음> 둘다면 어. 먹었네? 다리 되게 길게 나오는데? <웃음> 그래도 짧다 아닌데? 감기 걸릴 뻔 했어요 저희 둘다 밤에 술 먹다가 황빈은 밤에 루프탑에서 와인 마시다가 감기 걸릴 뻔 했고 저는 어제 소주를 많이 먹고 그 야밤에 달리기를 한번 했는데 목이 좀 갔더라고 아침에 그렇지 어.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알지 이거 이거 어. 두번 이렇게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야 코스피 더 내줘 감기 조심하세요 귀여워 약간 이거 너무 비즈니스적이었다 good man <웃음> 여러분들은 저희가 뭐 여러가지 안에서 살짝 영상이 지었겠지만 저희가 즐겁습니다 말빨로 너희들의 귀를 녹여줄게 <웃음> <웃음> 내 노잼 찬우님 노잼 찬우님 <웃음> 멘트 잘들어고요 <웃음> 내가 한 <10개는> 할게, 10개 나게 <웃음> 10개 10개? 아, 신발이 미끄러워가지고 안된다 잘 <웃음> 아기 싫다 그래 아, 네. 어? <웃음> 아니야, 아니 아니 싫은기 싫은게 그래. 아니고 못한다고 <웃음> 아 다시 해. 다시 해 안해 너는 보니까 소지도 없네 안해 가지래 마지에서 이렇게 노니까 땀 흘린다, 그렇지? 맞네. <웃음> 또 이제 추석 선물 해야죠, 이런 거. 저는 찬호네 집에 했고 찬호는 이제 저희 집에 하는 거예요. 멋진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지. 감사합니다.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되게 인테리어가 고풍스러워. 진짜 책 맞아? 어. 영어 책. 영어 책이야. 밥맛 좀 나겠는데? 우리가 시킨 거 짱. 돈가스. 분량이. 어. 어. 어. 내갔다다게 어. 네, 먹지 마. 알았어. 이거 녹아 된다. 응. 한 입만 먹어. 볼 어, 그대로 이제 안 막았어. 아, 아, 맛있다. 어 매워. 가자. 아, 잘... 황미 머리 묶었는데 존예죠. 왜 그래? <웃음> 여기가 어디예요, 지금? 한강입니다. 여의도 한강공원. 날씨가 좀 흐린가 봐. 어 아니 이번에 달잘안 잘 보일 거라고 하더라고. 아, 진짜? 어. 어디 어디 떠나? 강기 위에 떳지. 잔우 위에 떳지. 떳지 떳지 떳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조별 추석 소는 살빼기? 아 살빼기 해주세요. 나는 비와 영원한 사랑을 해달 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. <생기> 이렇게 하는 겁니다. <웃음> 어몇 킬로 뺄 거예요? <웃음> 그럼 말라깽이 되는 거 아니야? 어 말라깽이 되고 싶어 그래 한번 말라깽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응. 원래 원은안 알려줘야 돼 뭐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살못 뺀다는 거야 아 뭐야 황빈은 아쉽게도 살을 또못 빼겠네요 아니야 참 아쉽네요 때리지 마세요 손 다시 빌어야지 알았어 너무 실컷이 집중이 안 되는데? 왜 집중해? 이야아 <웃음> 뿅! 뿅! 내 소원을 받았을까? 달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연휴 기니깐 재밌게 쉬고 재밌게 오셔야 합니다 여행도 막 가고 오고 그래야 돼 우린 가? 우리는 항상 그 서울을 지켜야지 약간 음. 가을가을한 만남? 설렘? 왜 이렇게 요즘 설렘 음. 좋아해? 아니, 가을이니까 설렘을 아유. 느껴야 돼 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나 둘셋아 카메라를 끌려다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나네 제가 금요일날 이태원 클럽에 갔다왔습니다 <웃음> 비에 허락하에갔다온거예요 정말 그곳은 멋진 곳이 곳이 있다군요아 근데 정말 왜 클럽을 가는지 알겠더라 왜? 좋더라고 뭐가 좋은데? 그냥 그 분위기, 음악과 그냥 같이 즐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근데 난 진짜 재미없었어 비가 없어가지고 웃기지마, 처차 타고 왔잖아 <웃음> <웃음> 왜안 쫓겨났어? <웃음> 이제 이게 평생 가겠구나 미안해요 반지가 없어 고발합니다 반지가 없어 반지가 어딨지? 나 있는데 미안 고 다니네?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오늘은 어 미안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귀여워 귀엽죠? 그쵸? 귀여워 죽겠어 그런 걸로 무마하려고하지다 아니야 무마하는거아니야 진짜 귀여워서 허전하더라고 손을 만지는 아 진짜? 어. 그런 것도 다 알아? 귀엽죠? 아았어요 여기 반지와 항상 끼는데, 오늘 살짝 그, 친척들 와가지고,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무것도 없어. 있어? 아무것도 없어. 너에 대한 사랑. <웃음> 어, <웃음> 어 약간 좀 욕하는 거지. 욕 아니에요. 여기, 여기 끼는 거잖아, 원래. 미안해. 어, 귀엽죠? 너, 너, 이런 것 때문에 만난다. 귀여워. <웃음> 난너안 만나고 싶어서 그데나못 <웃음> 말리네. 물좀 떠올게. 어, 많이 떠와. 어. 생수 들이키고 싶으니까